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아가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시작됐으니 출석체크를 해봐야겠죠 출석체크는 아시다시피 아가세 분과 아가세들로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요 진행? 어, 네. 아가세들은 출석체크 어떻게 했었죠? 어, 맞아요 네. 이번에도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똑같아요. 컨셉을 하나 잡아서 <웃음> <아이잖아>. 아이씨 아이 <웃음> <웃음> <웃음> 네그 컨셉에 맞는 출석체크를 <웃음> 컨셉을 하나 잡아서 그 컨셉에 맞는 출석체크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는 친한 친구 컨셉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평범한 컨셉은 제외고 유쾌하면서도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특이한 <웃음> <크기한 웃음> 컨셉을 하나 잡아볼 까요 어떤 <웃음> 게 좋을까요? 맞으면, 친하지 않았으면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어, 출석체크라는 형 그, 이름 <웃음> 부르면 돼 어, 그러니까 형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게 하면 돼요 형이 태어나서 가장 신나는 일이 있었어 그게 바로 지금이야. 와우, 와우, 와우. 네. 그럼 네. 정말 그냥 신나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 저, 그리고 자. 이제 본인의 출석책과 이제 인정 되는지 시작! 그메라 응. 누구 잡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잭슨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아, 네. <웃음> 아 이거 쓰기 인정 못해요. 이건 이건 나 인, 가, 가장 신났을 때인데 가장 신났. 이하기못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웃음> 해야 돼. 끝에 아, 한번 더. 가장 신없을 때. 너 제일 신났을 나, 때 있는데.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어, 나 인사했어. 쪽이 이 어, 했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키야 <웃음> 근데 e r w o m 데 무슨 얘 h o u l d tell you. Tony, Muso. I cook and talk to the day. I love you. I love 그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신 y o 해야지 링! 자 민정이 o 나 유나 o v e 일본 분들이 네, 일본 많이 계시네요. 친다. 네, 네. 네 저희가 짧은 9월 17일에 정규 3집이 나오고 거의 3주 동안 활동을 마쳤는데, 오와. 네 오와. 이번 앨범 음. 솔로는 수... 음. 그... 이제 각자 이제 그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더 좋은 것 같고, 네, 네. 네. 갑분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늘 갑분사. 갚은성...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서 각자 그냥 진짜 정말이요 어? 네? 노래 이미 나온지 몇, 몇 주인데 아직 몰라?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제 방송 보세요 여러분 그럼... 미디어 노출을 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앨범의 수록곡 하나 자범 아빠 자범 자범 씨는 네. 따로 계세요 자범 <웃음> <잡음> 씨 <웃음> 아이아이 아, 아, 아, 아이 아, 아. 성은주님께서 어, 근데 리핑머리도 방지컷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떨어지겠다 비채처럼 흔들지 마 좋게 키게 흔들 건데? 흔들 건데? 영재야 졸리니? 라고 영재야 졸리니? 영재야 졸리니? 어 은주님께서 그런 <그럼> 병지는 <웃음> 언제쯤 이별? <웃음> 그 그래서? 지금 현재 아, 그, <웃음> 나야, 내 머리 맞다. 그, 그 머리가 저만 해당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언제쯤 그, 입을 하실 거예요 뒷머리는? 뒷머리야? 어여 아, 러분 몰랐어 이제 앨범 나오자 나오면서 이제 한 명씩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할할 거예요. 워글로스. <웃음> 네. 아, 네, 네. 저희 하면서 한, 한 명씩 댓글 아 댓글이래. 병지 늘어날 거예요 병지가. 네, 저희 병지 그룹 될 거. 예 다음 네. 앨범 아마 영지인가? 아 그래도 그나 그, 한번 해봤잖아.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You. You. You. You. You. 주제 정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어렸을 때. <웃음> 아최스나 메이디드라는 노래 진짜 너무 좋아. 매일매일 미친 듯이 들어 미친 듯이 들었어.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제가 2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아 2절이 있었어?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일절만 있는 줄 알고 아, 뮤직비디오만 봤구나 아, 아, 뮤직비디오. 아, 네. 그래서 맨날 듣는다고. 뮤직비디오로만 아, 맨날 들으셨나봐요. 아, 뮤직비디오로 들어. <웃음> 뮤직비디오. <웃음> 괜찮네. 조회수도 그래. 올려주셨네. 좋잖아. 예. 아, 너무 귀여우시다. 아, 저는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재범 형 엄마 식혜 최고. 아 최고죠. 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아,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우유 최고. 최고. 딸기 여간스 최고. 딸기 최고예요. 이 진짜 네, 맛있어. 요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야? 형 혼자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야? 샤라웃 재범 형 엄마. 어. 샤라웃 <웃음> 그 식혜 진짜 <웃음> 맛있어. 아니 아니 같이,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준 <웃음> 건데. 너희가 선물 있지. 아. 그런데 그게. 와우. 가방을 사, 그러니까 사촌동생한테 가방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오, 지나갔다. 아니, 1억, 6백, 6백, 600만. 1억 600만. 1억 600만. I want oh. to eat 삼겹살 with you guys. <웃음> Come on, man. I want to eat some gypsy. Chego is a m 을 l l I have seven concerts. I want to get a t i c 한 번만. I want 지 o eat. 시키지 뭐. 배면도 한 번, 면도한 번, 면 잡아주세요. 맨맨. 저요. 아 하나, 둘, 셋. 아어 빨리 해. 거이야 하나, 둘, 이거 소시지 키스잖아. 야 여기서. 잡아주세요. 둘, 하나 둘 셋. 자막 형식. 자 하나 둘 셋. 왜 그래? 하나 둘 셋. 축구는 셋, 셋. 아, 아, 어, 아, 시작. 아 <웃음> 뭐가 버렸네. <미 웃음> 뭐 뭐가 버렸네. <웃음> 저기. 직 땅이라는 분이 봤으면 <웃음> 이슬라인을 하면 일단 준비 용 준비 용비 준비 용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용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 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택시형 주써도 죽을... 되는 거네. <웃음> 그러니까 주고 거이 거. 네. 그러니까 잭슨 형한테 그건가? 주고 싶은 선물을 그건가? 우리가 적으면 돼요. 형 말고. 오케이 줘. 써볼게요. 잭슨한테 주고 싶은 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 진짜 모든 마음대로. 어알았저 아이씨. 적었어요. 바로. 아이씨. 오케이. 어 잠깐만요. 저는 안 적어도 되는 거죠? 네. 맘에 이거는... 안 드는 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아, 진짜 어렵다. 뭐두개다안되겠 네. 그래도 돼 그림. 내 얼굴 그리지 마. 왜내 얼굴 그려. 안. 네. 안 돼요. 안 돼요. 다 적었으면. 어, 안 아, 돼. 저희 진영이 형 그러면 혹시 언제 어? 적을까요? 마이너스 1좀 할까요? 네, 그럼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알았어 요 알았어 아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준비됐어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하한 한 명씩 한 명씩 보자 아니야 다 같이 봐아좀 보고 좀 보고 아다 같이 다 같이 아니 안 보여 이렇게 아니 괜찮아 제일 좋은 거어걸게 제일 좋은 거 걸을 어, 거야 제모상품 어어 제모상품 어 잭슨이는 오. 옆에 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네. 자다음이뭐아 죄송한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별로인 걸 주고 싶은 거는 아, 뱀뱀 잭슨. 잭슨인데 왜 이렇게 신부가 나빴지 약간? 아, 자기랑 <웃음> 자기랑 찰스 셀수 있는 게 약간 어, 이거 엄청난 기회야. 뭐, 아, 아, 아지, 우리 와, 다시, 아 우리 진짜 무다 뭐라 그요 답정나요 답정치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나는 잭슨한테 붙일게 아형이다이 <웃음> 잭슨 그냥 0점이야 영점 내가 이점 영점 잠깐만 가 다음 멤버 뭐 빨리빨리 빨리 나 재밌네 이거 아니 잠깐만 얼른 하자 얼른 하자 1위 있는 선물 있어? 나 혹시 나 뽑았어? 아니, 벌칙만 있어? 멀씬 맛있어 아니, 아니 뱀뱀. 뱀뱀인데아 아, 아, 뱀뱀? 아, 하필 또뱀뱀이야 밴밴 어밴 뱀뱀! 혔군먹었 뱀뱀! I won't l t o go I won't let you go let 5, 6, 7, 4, 깜찍! 행복하다, 아, 저, 아, 근데 진짜 노네 좋아요. 소감 어때요? 네, 그래도 저희의 방해 아니, 공작이 있는데도. 잠깐만요. 끝까지 아, 잘 불러줬어요. 아, 빵이고 뭐고. 아, 아, 아, 왜 남아? 왜 남아? <웃음> 그러면 다들 <웃음> 네, <웃음> 모두 진정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수면 유도 눈방으로 돌아갈게요. 다들 쉿. <웃음> 아, <아유, 웃음> <다, 웃음> 다시 어, 누워볼게요. 너무 잠잘 오는, 네. <웃음> 너무 잠잘 오는 그런, 네. 아, 노래 끝나면 클로징이 또 따로 있네요. 네, 그러면, 신나 우와! 일어나세요, 이야 l i e v e i can't do i 내가 이제 그냥 이気分이 너무 수있게아 w a t i 이수 있게 i want i want 꿈이라는 에인마죠 달콤한 몸소리로 가득 채워줘 지금 이 순간 t 렛 g 고렛츠아 지금 댓글 중에 제작진 미안해요. 얘네가 원래 이래요. <안> ah, oh. 내가 제대로 보이 저희... 이렇게, 아, 내가... 자상가... 아, 저를...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딱 자기 전에 네. 아, 힘을 맞아. 다 빼놓고 네. 아, 그래서 아, 기분 좋게 자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여러분 드디어 다세븐과 <웃음> 함께한. 네. 네. 무방이 끝날 시간이에다 댓글 댓글 댓글.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웃음> 아이 아, 아, 아 모든 아가새들이 오늘 밤에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희 가수분은 이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나요. 아, 다 함께 굿나잇. <웃음> 굿나잇. 네, 어떤 분 화났어. 네? 왜? <웃음> 왜 그러는 거예요 <거야>, 진짜? <웃음> 미안해요. 저희 원래 그래. 빡 좋았어. <웃음> Switch, Switch, t i t i h h s Switch, Switch, t i s w i t i t c h t Switch, h s i i s w i t i t c h t s w i Switch, s i i t s i i t t w h c i t t h s h